우 생일 축하해주고, 밥도 잘해주 이렇게 려다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기름을 왜 발랐는지 알아요? 음, 느낌 좋으 <웃음> 느낌 <나쁜신다. 웃음> <웃음> 어,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. 좋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 저는 오늘 일상의 지난입니다. 오늘 저는요 제 친구 현규가 생일을 맞추고 대전을 가고 있는데 현규가 원래는 자기 생일날. 생애... 생애... 대전에 도착했거든요 다시 아,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, 이제 현교를 만났고요 일단 현교에 집으로 가서 저녁봉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교 생일 케이크를 사러 왔어요 받은 게 있대요? 뭐로 할 거야? 28,000원으로 살수 있지 2만 8. 너그의 뭔데? 이거 시크릿 어피치? 응. 저거 어때요? 저 큐브가 지는 거. 이 큐브로 해주세요 네. 홈플러스에 왔거든요? 제 이제 또 형기 오늘 저녁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재료들을 사러 가는 편입니자 형기야 뭐 파스타 먹을 거야? 파스타 잘해요? <웃음> 너무 못한 지뭐 <던진> <웃음> 고기가 커? 아니야 손바닥만 해 600g 그러고 뼈다귀 에 있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? 그래서 저기서 고기 있어 구워 먹는 거 이거 목자학력사 이거 하나 하자 그래? 이거 하나랑 파스타랑 먹으면 충분해 한고로그 파스타를 마지막으로 만든 게 2년 전? 이제 파스타가 맞아? 왜? 그냥 까르보 먹을 거야? 불닭? 그게 날 수도 있어. 왜냐면 자. 가열하는 자리가 너무 따로따로야. 그러면 오케이. 까르보로 불닭. 쉽네. 아. 까르보로 갑시다. 제가 또 생일상 편해주는 김에 제가 그냥 결제했습니다. 두손 가득히 가고 있어 벌써? 배터리 죽겠는데 그게 내 목표야? 대전에온 소감이 어떠냐? 대전에온 소감. 짱 그래요? 짱 그렇다. 예. 다리 이쁘긴 해. 보여드려? 저는 지금 현교집에 도착했고요. 현교가 7시 반부터 아프리카 방송, 아, 8시 반부터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해서 저도 일단 좀.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앉았습니다. 제 스튜디오에 머핀 하나 있긴 한데. 아니, 너 먹어. 너를 위해서 줄수 있어? 괜찮아. 머핀이 바나나 있다. 갖다 줘? 아, no. 필요 없어. 갖다 줄게. 아, 아 필요 없다고. 아, 안 먹히는다고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싫다고. <웃음> 아, 아, <그래요. 웃음> 왜 갖다 준다는 걸안 먹는다는데. 이상하네. 맛있긴 해 맛있나요? 괜찮지 응. 네 지금 여기는 이제 현교원의집베란다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뭘할거냐 키노크 스이크를 준비해봤어요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현교가 준비했어요 여기서 받아왔다고요? 이걸로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핏기들을 빼줘야 돼요 한 번이라 현규 아프리카 방송도 가고 그 레터 발이 말았으면 좋겠어요, 제 카메라. 여기 끼시고요. 네. 네,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. 회장 채택어 이동? 여기서 이제 올리브유, 이 카놀라이. 그뭐 어디서 본건 맞지? <웃음> 아, 진짜 이거 고기. 고기 이거 이게 이게 메인이야 지금. 옹미도? 아, 일단 이거 이... 좀 달구자. 이게 금광다 이거죠. 기름을 왜 발라준지 알아요? 후추 치웠습니다 응. 왜 발라줄래 아냐고 느낌 좋으라고?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어, 느낌 좋아 썰어 <웃음> <하는> 고추 뿌려줍니다 <웃음> 얼마나 해야 되는 지 몰라요 당히 그냥 아, 보자고 다고추 <웃음> 후추, 추 <후추, 후추> 듬뿍. <웃음> 네. 듬뿍 듬뿍 듬 듬뿍 듬뿍 진짜 듬긴네 아, 듬뿍이라네 개인적으로 말안했으느껴어 아, 잘못 켜놨구나. 근데... 야, 깡아! 너가 준 코마우크 스테이크 진원이가 조리 중자 야, 벌써 이제 준비도 다 됐습니다, 누야자 이제 코마우크는 잠시 뒤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뿌려줍니다. 최대한 기름을 활용해서 구워볼게요. 자이가 제가 기름을 넣어주시서 어야 버터 살냄새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이거 버터 도 너무 많은데? 아, 뜨거 아, 뜨거 아, 뜨거 아, 오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이제 다 야, 어 크게 야, 야, 야, 야, 봐 야, 좋아 이게, 이게 한입이야 지금 원른쪽에 있는 건 아, 이게? <웃음> 어 <웃음>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 맛있게 생기긴 했어 자 제가 구운 거예요 음, 맛있어? 풍미가좀 있어? 오, 좀 있어? 오. <웃음> <웃음> 우와. 대단해 오 말이 안 나와 어 이게 나 아, 빨리 먹어봐 오. 와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와와나유하네 와.. 나 유튜브 유튜브 하네. 하네. 음. 와 네. 매든드다 성교가 까르보드에다 담겨거든요 이거랑 해서 같이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저 유튜브 여러분 저는 응. 성공한 거 같아요 성교는 순장사 처리주기 아 진짜 맛있네요 깜짝 놀라긴 했어 별로 는 이제 안닌거네 솔직히 그런 거 맞더라고? 성교는 응. 음. 그 오늘 절인 배추들만 내워야 하는 게 <웃음> <웃음> 어, 임배치는 어디서 해줬지? 절임배치 사관이 절임배치 자라면서 처음 들어봐 나도 어, 처음 들어보긴 했어 우리가 아, 지금 토마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땅가 몸이 진짜 핸드폰 죽을거야 땅에 <웃음> 이런거 좋하거든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자려고 합니다 오늘 또 현교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대전까지 와서 또 현교 저녁량도좀 차려주고 했는데 음. 어땠어? 기가 막힌 식사였습니다.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 도마워크가. 제가 요리를 잘해요. 음... 음... 저는 사실 엄마 그 밥상 차려드리는 컨텐츠 음... 할때좀 귀여운 척좀 하려고 못한 음... 척좀 했어요. 음...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요리 좀 잘해가지고.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밥 먹고 행규 방송 도와주고 하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새벽 3시 40분이 넘었네요 3시 40분? 네 이제 사실 오늘 이제 현규 생일이여가지고 음. 이제 자고 일어나서 현규 생일 같이 보내고 그리고 내일은 또제 유튜브 또 콘텐츠 촬영또정확또 음. 행규가 도와줄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제 생일 도 홀로 보낼 줄 알고 이렇게 뭔 길을 또 왔잖아요. 그게 맞죠. 음... 네,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말은. <웃음> 응, <웃음> <맞죠>? 새로운 짝을 <웃음> 구합니다. 이유가 <웃음> 아, 네, 네, 네, 네. 네. 새로운 짝을 구한다고. 아,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는 빼주고, 요새 <웃음> <또> 큰일 난다. <웃음> 음, 그대로, 그대로 넣어줬습니다. 네. <웃음> 그럼 저희 이제 내일을 위해서 밤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요즘 약간 락세요 뭐 하락이 있다면 올라가는 날이 또 있는거죠 그게 맞아요 음. 한가를 치진 않았어 네, 많이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쵸 아직 거래정신 먹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뭐 운동하나 떴다고 뭐 기죽을 음. 필요는 없네 그만하고 네그 갑시다 <웃음> 그러면 네.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<웃음>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음.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주또 만나요 마우닝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장교. 장교의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아, 여러분들,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. 아,